이제 또 병원 가야 되니까 어. 이렇게 두고 아빠 응 그거 두개 챙겨 네 응. 가자 아이고. 아이고 니네들은 어, 엄마, 집에, 집에 있어 엄마 더오 동안 기다려 응 엄마 오 순이 언니랑 상탈 거야 그 상태를 넣어줘 알겠어요 언니가 맛있는 거줄 거야 순이 괜찮아? 캣닙소 뿌려주고 아 그래도 잘 앉아 있네. 음잘 앉아 있어. 그래 오늘은 발톱으로 여보 안 치네요. 별준희야다 왔어. <의> 아니 저러면 거꾸로 오니까 내가 내릴 수가 없잖아 순이야! 실법 다 풀었어! 잘했어! 아유, 아이고 순이 잘했어! 순이! 순이야! 아니, 잘했어 오늘! 보니도 깨끗하네! 아주. 응. 순이 없는데. 잘했어! 추루 줄게 추루! 우리가 계속 옷을 입어면서아 응. 아, 그리고 아까 그 친구 만나가지고 옆에서 그냥 야옹야옹 야옹, 서로 너 어디서 왔니? 야옹 난 여기 왔어 야옹 이래 <웃음> 둘이서 노래를 다 해볼게요 넌 여기 왜 왔니 야옹 나 중성한 수술을 왔어 야옹 난 벌써 했다 야옹 <웃음> <웃음> 나는 이제 실밥 부른다 너 고생해라 야옹 <웃음> 고양이들끼리 어른들은 얘기 안한다그랬잖아 야옹 둘이서 야옹야옹 계속 했잖아 순이안 입혀도 되는데 약간 빨간 입다 오늘까지만 입히면 돼. 그 그래, 네. 오늘까지만 어쨌든 입혀봐. <웃음> 응. 어머, 애기들 잘 있었니? 어, 애기들 잘 있었대, 순이야! 나 엄마 왔는데 왜 반응이 없어? 엄마, 엄마. 엄마 왔잖아 엄마 엄마 왔는데 엄마 엄마 왔잖아 엄빠 <웃음> 왔다 체리야 체리야 체리는 반응이 없어 체리야 엄마 왔어 우리 열어줘 네체리도왜 반응이 없어 쟤, 쟤 엄마 인사. 해 먼저 인사엄마 자, 체리엄마엄마 인사 엄마잘나갔 엄마가 엄마잘 가서. 엄마가 가서. 엄마가 가서. 엄마가 가서. 엄마가 가서. 엄마열어엄마엄 아이고 애기들 봐요 엄마 냄새나? 어. 애들이 엄마 냄새 맡은 데 있네 야. 일로와 순이 아이고 야. 실밥 불어서 행복해? 더워가지고 햇빛걸린다